피부 좋아지는 세안법 클렌징 하실 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더 적합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클렌징 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정력이 좋지? 난 귀찮은 거 제일 싫고 클렌징이랑 각질 을 제거 이런 거다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한 번에 다 지워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바로 세안, 클렌징에 관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클렌징 하실 때 어떤 제형의 제품을 쓰시나요? 대부분 오일 아니면 은폼이두 가지 제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같은데 최근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애들이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그냥 조금 더 저렴한 그냥 가장 세일하는 걸로 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클렌징 제품도 피부 고민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더 이제 적합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 또 클렌징 꿀팁까지 가져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은 정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얼굴에 필요한 유수분은 남기고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거 이게 클렌징의 핵심이고 피부 좋아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는 너무 또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은 피부에 필요한 그런 유분까지 다 가져가게 돼가지고 피부가 되게 민감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클렌징을 꼼꼼하게 못해도 이 모공 안쪽을 노폐물이 막게 되면은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조심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심을 하냐면 바로 자기의 피부 타입이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클렌징 제품의 제형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피부 타입이 사용하면 좋은지 숙지를 하면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일은 일단 세정력이 되게 되게 좋기 때문에 주로 1차 세안용으로 쓰이고요. 물에 잘 녹고 피지를 잘 녹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거 제거할 때 좋은 그런 제형인데 좀 클렌징 오일 사용하실 때는 이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없으신다고 되게 좀 오래 열심히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너무 과하게 롤링을 하게 되면 은 피부가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고 제가 앞에서 우리 피부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유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분까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뒤집히거나 더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오일이 다 제거가 안 돼가지고 모공을 막아버리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오일형 클렌징 제품은 좀 지성피부보다는 건성피부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클렌징 폼인데요 클렌징 폼을이 제형을 물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품을 내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분량이 높은 편이에요 또 이렇게 거품을 통해서 굳이 말하자면 은 피부를 간접적으로 클렌징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일류보다는 자극이 좀 덜하기 때문에 내가 좀 피부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류보다는 이런 폼 타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각 제형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피부 타입에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각 제형별 단점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일 함량이 높다 보니까 좀씻김성이좀안 좋은 편이고 세안 후에도 이 얼굴 표면에 그런 잔여감? 그런 미끌미끌함? 이런 게 남는 경우가 좀 많고 이게 오일 제형의 가장 큰 단점이고 약간 이런 잔여감 때문에 아무리 오일이 세정력이 좋아도 난 오일 별로야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드리는 게이 코스놀이 마이크로 액티브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워터리한 물 같은 그런 클렌징 오일인데 보통 오일 제형은 좀 손에서 미끄러지듯이 되게 찐득한 느낌이라면 얘는 피부에 되게 부드럽게 롤링되면서 산뜻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되게 정말 신기한 제형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제형을 테스트해보고 너무 물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세정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의심을 했는데 이게 유화가 진짜 빠르게 되고 세정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또 수분감은 남겨주면서 되게 깔끔하게 클렌징이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류를 사용할 때좀 다른 데에 남는 잔여감도 진짜 싫지만 이 약간 눈 쪽에 그 세안하고 났는데 이눈 시야가 이렇게 뿌얘지면서 엄청 비벼도 비벼도 해결이 안 되는 그게 싫어가지고 오일류를 좀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이눈 쪽이 정말 아이리무버로 지운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한 번에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용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 제가 앞에서 오일류는 롤링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자극이 심해져가지고 민감성 피부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그런 주의성분, 향료가 아예 안 들어간 진짜 순한 그런 제품이어서 나는 민감해가지고 오일 못써 그런 분들이 한번 시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클렌징폼인데 클렌징폼은 1세대 세안제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쓸수 있고 간편하고 그런 대신에 세정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2차, 3차 세안까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세정력 때문에 오일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귀찮아 아니면 오일의 제형이 너무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코스놀이 마이크로 액티브 클렌징 폼이 제품 완전 추천드리는데 일단 이 제품은 거품이 일반 클렌저보다 되게 종밀하고 풍성해요 그래가지고 이 거품들이 피부에 진짜 굉장히 밀착이 잘 돼가지고 정말 세밀한 그런 노폐물까지 모공 속에 되게 쏙쏙 들어가가지고 딥 클렌징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어 되게 클렌징 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정력이 좋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봤는데 이폼 제형이 되게 신기한 게 친수성? 친유성? 이걸 동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세정력은 굉장히 높여지면서 수분은 남기는데 되게 자극 없이 딥클렌징이 되는 그런 원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여기에 필링 기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딥클렌징을 하면서 이런 묵은 각질들이랑 노폐물까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간편한 게 최고야 해가지고 클렌징폼 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진짜 한방템? 그런 제품이고 또 세안하고 나서의 얼굴 당김이 없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또 세정력은 강해지면서 그 클렌징폼답게 그런 보습 성분이 되게 고함량으로 들어가가지고 마무리감이 진짜 엄청 산뜻하고 촉촉 촉한? 그런 느낌이고 얘도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되게 순한? 그런 제품이라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나는 2차 세안, 3차 세안 진짜 싫다 난 귀찮은 거 제일 싫고 클렌징이랑 각질 제거 이런 거다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내 피부는 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안 방법 그리고 클렌징 제형별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언젠가 한번 다 들아야지 달아야지 하긴 했는데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클렌징 제품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으면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 클렌징 라인이 나와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평소 클렌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깔끔하게 클렌징 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